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, 4월 17일 네. 얼마 안 됐죠? 이분은 저 남쪽 섬에서 오셨어요 요즘 섬들은 다리로 다 연결되어서 <웃음> 맞아, 섬이라고 할수 없어 네, 맞아요 <웃음> 네, 큰섬 어. 네. 이분도 역시 해보면 어. 결국은 음. 구강에 비해서 어. 혀가 큰 거예요 원인을 태반이 차지하는 게 혀, 혀와 구강인데 음. 이분은 역시 코골이가 젊을실 때부터 커서 음. 병원에 가셔고 터널 공사를 하고 오셨는데 <웃음> 확장수술? 터널 확장수술 네. 공사를 했는데 네. 뭐 별... 도움이 안 되신 ]겠죠? 거예요 어.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대요 그냥 아, 아 수술해도 안되는데 음.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음. 하던 차에 양압기를 알게 되신 거지 음. 그래서 아 수술 말고 양압기라는 대단한 음. 게 나왔구나 음. 하고서 또 병원까지 찾아가서 양압기 상담을 하고 어, 수면 검사를 했더니 중충으로 음. 어, 나와서 음. 양압기를 하셔야겠네요 음. 양압기를 받아가지고 음. 2주 동안을 음.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<웃음> 도저히 이거는 어. 쓸 수가 없다. 어. 나한테는 안맞는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음. 나는 이걸 쓰느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말겠다 음.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음. 또 이제 뭔가 음. 사람이 그렇잖아요. 양악기를 쓰려고 했는데 음. 양악기 말고 다른 건 없나라고 음. 해서 음. 유튜브를 또 음. 이제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까 어 수술 안 하고 양악기 안 하고 음. 이게 뭐지? 음.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연락을 해갖고 다섯 음. 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고 <웃음> 했는데 역시 원인은 그거였죠. 작은 구강, 음. 동치에 비해서 음. 동치는 한 100kg가 좀 넘을 정도로 엄청 체격이 좋으신데 음. 이분들 <웃음> <웃음> 살은 이렇게 쪘는데 이분 이렇게 아담하게 생겨가지고 살이 찌면 이입 이, 이 안에 여기 이런데 다살 찌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더 입이 좁아지잖아요. 그런데 구강 자체가 작은 거예요. 작은데다가 아, 딱 손가락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. 아우 진짜 그, 여자 네. 구강까지 작네요. 세상에, 등치는 음, 저보다 일정 배인데 음. 구강은 제거 구강하고 보실까요? 구강이 그럼 크잖아요. <웃음> 저는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. 그런데도 그걸. 걸고, 아니, 입 안에서 2만 원짜리면 엄청난 차이인데. <웃음> 호흡에 문제가 저도 있는데. 그러니까. 이렇게 작은 꼴랑 두개 들어가는 구강을 갖고 그틈 등치가. <웃음> 숨을 쉴라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아, 그러니까. 네, 50년이 넘게 힘들까 그러니까 얼굴이 저보다 비슷, 연배는 비슷한데 적다 음. 한 15년, 20년 더 들어 보일 정도로 상태가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, 아, 어쨌든 그분도 역시 음. 이제 뭐니까 이제 통화를 하죠. 음. 어, 어떠셨어요? 옆에서요? 조용해 음.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며 머리도 안 아프고 음. 진짜 머리 아픈 사람들은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하니까 얼마나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음. 실질적으로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음.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니까 음. 자기는 처음에는 그 돈이 좀 비싸서 아깝다고 생각을 했대요 음. 근데 하나 아깝다 음. 아이고 그보다 더 해도 이걸 알아, 알았다면 그보다 더 불사도 했을 거래. 음. 어쨌든, 그게 비하면, 어,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. 라는 음.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참 고맙다고 자기가 음. 그게 멀리까지 음. 찾아갔던 보람이다. 음. 음.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좋으시네요. 네. 네. 네. 음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. 말을 못한다.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Ha ha ha.